이 원판이 생어로 이렇게 되어있는 곳로줄여주 짧아져 보잖아요. 안 맞잖아요.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줄여주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여기 3분의 2, 여기 3분의 1 여기는 그대로라고 그대로 살려줘야지 여기까지 까는 그대로 살려주고 원판은 여기서부터 줄이는 것요사이드아사이드아니 그정도한3 c m 정도 줄을 들고 이 주의사항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이드 준비 때는 주의면서 어떻게 해서부다안 맞아가지고 땡기고 난리가 나는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떨어지다든지 안 떨어지는 걸수가 있어요 즉하다 보면 신경을 써도 돼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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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달아지지 말라고 옛날에는, 다 달아, 옷을 뭐몇 년씩 입었으니까, 달아지지 말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나는 거예요. 바지통도 좁고, 뒤에가 달 일이 없잖아요. 이게 안나는 건데, 수선하신 분들은 꼭 이거 달아놓고 저는 몇십 년 동안 구세설을 달은 적이 없어요. 선생님들도 그 얘기 안 해요, 이걸 구세설이라고요. 지금 이스크에서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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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쪼시 아니랑 이정도 줄였을 때주머니가 지금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대양으로 생산하는 옷은 옷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쪼가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네, 제가 큰 회사에 있어서 잘 알거든요 제가 패턴도 또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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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뜨게 지금 무릎선이 어딘가보세요 이정도 되면네 무릎선이 이정도 무릎선이 근데 제가 1인치 반을 줄인다고 했잖요 이건 완성선이 완성선이 얘기에요 여기에서 1인치 반을 줄인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양쪽에서 줄여야 되는데 지금 한쪽에서 줄고있거든 이렇게 도안찮습니다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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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보면은 나중에 오버로 붙일 땐그 하고 떨어져가지고 노려왔습니다. 여유를 남겨주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제 다른 거은다할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단만 하면은 재단해서. 음. 들가 있어요. 재단말 해주면 막 가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러면 촬영은 거의 옷을다 만들었는데요 꼭 알아야 되겠죠 킥판 얘금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쫙 늘려줬잖아요 이렇게 늘려줬으면 다릴 때게 이렇게 해서 다리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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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머니를 앞쪽으로 당겨주고 밑주머니를 여기 에 밑에서 남는 양이 있잖아요. 남은 겹치는 양. 싹 빼줘야 되죠. 여기 다용을 놓고 여기 밑에 제가 당겨 올라오면 안되고 이히 곡선을 만들어주는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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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야 된다 그랬죠. 저희.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면서 그냥 만지면 그냥 할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수 있고 초보자들은 맞춰가는되 이게 요 무시하고, 기분만 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가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도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거는이는 이거는 이거는 거는거는이세는소거서 이거는 이거나이러면이거게이해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데 그대로 해는이요 다른 거는 이거는 가거는 이거는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딱 깨끗하게 다려주는 사람들은 얼마 없더라고요 병은 고쳤으니까 오늘 잘 다려주면 기분 좋잖아요 저는 음. 남자지만 은 남자가 남자한테 팁을 받은적이 많습니다 오늘하면서연부가다 고쳐졌는데 딱 마음에 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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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안쪽에. 제일 중요한데. 이게 가려져서. 남 그래서 이 옷이 잘 나와야 돼. 옷을 입었는데, 이게 양이 많이 남다든가 그러면 진짜 보기 싫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입으면 뭐상관없겠습니다 될수 있으면, 파트너선 입어도 좀 멋지게 입어야 되지. 지금 한번더손 빠져볼게요. 저는 아파트 상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두 동이나 있어요. 세대수의 한 400세대밖에 안되는데 이 동네에서 옷꽂혀보는 사람은 그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야죠 아예 안들어옵니다. 이렇다 크게 써놔서, 곡선으로. 이제 다리 수면 이제 한번 봐봐요, 지 여기서, 펄때게, 주름선 있잖아요, 주름선. 주름선을 손을가져야 됩니다. 주름을 잡고, 여기서 이렇게. 이사기게 지금 나왔잖아요, 지 주름이 입었을때 딱 때려줘요 지금 이쪽도 보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응. 뒤에서 억지로 줄여라 다시 한번 그리고 약간 벌려서. 이거는 1인치면은, 이거는 4분의 1인치. 반인치 정도는 되죠. 주름을 조금 줄였으니까요. 드디어 바지가 완성됐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오늘 보면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정서는잘 떨어졌나, 안 졌나. 이 별로인 것 같아요. 잘 떨어졌어.